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끄적거리기 시작한 노트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기 전에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미리 상상하고 계획하고, 예,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만들고 보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거나 문제가 있으면 손해잖아요 또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경우에 서로 생각하는 바가 틀리면 되게 굉장히 곤란스러운 일이 생긴단 말이죠 바로 이렇게 만들기 전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어... 설계하는, 또 그려보는 과정을 기획이라고 하고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을 현업에서는 기획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기획자입니다 자 코딩 수업과 내용을 잘 정리정돈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죠 자, 이렇게 생긴 종이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 위쪽에다가는 이 수업의 전체 제목인 웹이라는 제목을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본문과 구분하기 위해서 선을 하나 긋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수업의 목차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html이라는 저 1번 항목을 클릭했다면 오른쪽에 본문이 보여주기 위해서 구분을 좀 하고 그리고 본문의 제목인 html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동영상이 올 수도 있고, 뭐안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텍스트로 된 정보가 나타나게 되는 이런 형태의 웹사이트를 저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기획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 코딩을 시작해 봅시다